한글 날이니까 여기랑 영어 쓰지 않게 미션의 실패시 벌칙 정하기 어때요? 영어 제가 해봤는데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던데? 청년 단체 가수 그 그룹. 제가... 안되던데? 영화 s 쓰기 도전 30분 기회는 세번 드립니다 30분? 영어는 30분이나 안쓴다고요? 안아 됐어 됐어 안해 안해 너무 긴 컨텐츠네 너무 길다 빠른 포기할게요 네 저번에 제가 10분 했을 때도 다 실패했을 걸요 그러면 40분부터 10분 동안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 오늘 저녁 뭐 드시나요? 어 오늘 저녁 엄청 맛있는 거 먹어요 막 있잖아 이렇게 늘어나는 거막 알지? 이렇게 쫙쫙 이렇게 늘어나는 거 뜨거운 불에다가 굽는 거 있잖아 굽는 거 언니 좋아하는 꽃 어딘가요? 어저 정샘물 <웃음> 머리는 어디서 해요? 정샘물 오늘 입은 옷은 무슨 옷이에요? 깜장워 깜장 깜짝 뭐 깜짝 긴옷 요즘에 영화 본거 있어요? 국제시장 어제 집에서 봤어요 국제시장 언니 뭘로 보는데요? 바보상자 아 바보상자에 자꾸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되는데 어제 또 바보상자에서 국제시장 봤잖아 그거 말고 내가 최근에 또뭐 봤지 아 그렇게 입 찢어진 아저씨 나오는 거 그거 봤다 응, 여기 입 찢어진 광대 아저씨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네, 맞아요. 여러분들, 정말 잘 아시는데. 여기 지금 채팅창에, 채팅창에. 아, 아 진짜 아 진짜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역시 5분을 넘어갈 수 없는 건가 아까 기회 3번이라고 했어요 3번을 틀려도 된다는 건가? 어 그럼 다 가능할 것 같은데 5분이나 남았잖아요 아주 널널하겠는데 뭐가 틀렸죠?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어요 여기 이야기마다 <웃음> 누나 저번에 나왔던 그거 이름 뭐예요? 그거 배두님이랑 저랑 영화에 까메오로 나왔거든요 엑시트라고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오래되니까 이제 가물가물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<웃음> 출구래 비상구래 언니 머리 염색튀근은 안하고싶어요? 네 염색은 안하고싶은데 붙임머리 하고싶어요 머리 길게 길게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파도같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싶네 <웃음> 원래 그 경상주 사투리 억양이 이렇게 어. 파도를 쳐줘야 되거든요 오빠야 밥먹었나? 약간 오빠야 뭐했나? 막 이런식으로 이렇게 점프하듯이 말을 해야돼요 점프 아씨 점프 아 점프 어나 점프 아 생각도 못했다 진짜, 잠깐이라도 정신줄을 놓으면은 바로 나오네, 입에서. 그냥 편하게 쓸게요. 오늘 피자 먹어, 피자, 치즈피자. 맛있겠죠? 치즈피자. 완전 짤겠지. 이상한 일이야. 음. 영어를 못하는데 늘 실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영어를 쓰고 있다니. 누나 10시까지 영어 안 쓰면 다음 돈에 9만원 플러스 알파이드립니다. 기회는 4번? 4번? 어, 아, 고! 어, 고! 어, 고! 진짜 바보 아니에요? 이 정도면은 어디가 좀 모자란 사람인데 <웃음> 어떻게 시작하면 첫 마디가 그 말일 수 있지?